비가 오잖아 비 비가 와서 밖에 못 나가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으세요 양수씨 밖에 나가고 싶어요 비가 오잖아 비 비가 와서 못 나가요 못 나간다고요. 비가 와서요. 비가 엄청 옵니다요. 그거 뭐야. 반항하는 표, 표정이야. 뭐야. 째려보는 거야. 뭐야. 응? 장수씨. 왜 자꾸 째려보냐고. 비가 와서 못 나간다고. 엄마야? 못 살겠네.